올겨울 나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먼저 몰래 들려드릴게요. 지금 타로카드를 뽑아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만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카드 리딩은요. 올겨울 나는 어떤 사랑을 할까? 요 올겨울 내가 만날 법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두 분의 인연까지도 제가 차분하게 천천히 조곤조곤 짚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개인 상담 이벤트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이벤트에 관한 내용을 타임 스탬프에서 확인하시고 물론 이미 본 분들 이미 응모하신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난번 영상에 뒤에 있던 영상과 같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많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정성껏 개인 리딩 한분한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벤트 공지 타임스탬프란을 클릭해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번호는 미리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숨을 후하고 내쉬는 과정도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정돈하시고 내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여기 4장의 네 카드들 오세요. 이 4개의 네 그림들을 보시고 가장 마음에 끌리는 것 하나를 지금부터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나요? 지금부터 번호 말씀드릴게요. 이 여자아이가 있는 카드는 3번, 이 여신같은 카드는 4번, 그리고 두번째 카드는 1번, 쏟아지는 폭포의 카드는 2번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로 바로 가시려면 댓글란에 타임스탬프를 꼭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일반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세장의 카드는 올겨울 내가 가장 만날 확률이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외면부터 무의식까지 천천히 짚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 이분은 외면적으로는 나의 이상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올겨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외면적으로 내가 굉장히 멋지다, 예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와이 사람 괜찮다, 내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과 내가 함께할 수있겠는데 다소 조금 염려되는 점은 이 사람은 고집이 좀 세네요. 그리고 약간은 자기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타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요. 외모가 괜찮은 만큼 거기에 따라오는 리스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때이 사람과 약간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무의식으로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 무의식은요. 이 사람이 그냥 무의식이 아닌 나를 향한 무의식인데 나에게 황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네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약간 주도권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려고 할수 있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나를 좀 이끌어주고 싶어하고 내가 좀더잘 되기를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도 어쩐지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이 사람의 비위을 맞춰주는 일이 가끔 내가 좀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을 무엇을 하다가 만나게 될 것인지 세 장의 카드로 그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번별 카드가 나왔네요. 어쩌면 올겨울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속이 약간은 썩을 만한 포인트도 있지만 말이죠. 같은 자리에 별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라고도 평생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자리와 이전에 나온 카드의 배치로 봤을 때에는 아마도 나의 이상형인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좋을까요? 혹은 어떤 아이돌이 나의 이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할까를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있을 법한 장소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이 드나들 법한 장소에 내가 가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나에게 들어온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네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둘다 서로 다른 면에서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분은 사실은 외모적으로는 마음에 들지만 내가 나를 따스하게 돌봐주는 면이라던가 다른 면에서 나에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약간 까칠한 부분도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반면 나의 다른 선택은 좀 사람이 나에게 사근사근 잘해주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너무 내 타입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면 화났다가도 확 부러진다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가 고민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카드가 보이죠? 두 개의 펜타클이지만 하나를 망설임 없이 뽑았어요. 그 어떤 장소, 이 사람이 있을 법한 장소에 내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관심을 가진 두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데 난이 사람을 서슴없이 뽑을 것이다.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인연이 될 건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카드로 알아볼게요.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네요. 이 사람은요 아주 열정적이고 똑똑하고요 살살 맞은 데는 있지만 사랑이 없지는 않아요 다만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약간에서 틀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다소 리드하려는 면에 내가 다소 마찰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요 게다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나의 어쩌면 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분은 어쩌면 나에게 커리어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황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황제의 눈에 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지위가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좀더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맞춰주기는 약간은 까다롭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 1번분의 울결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카드는 가장 확률이 높은 상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그러한 장소에 나가야겠죠. 당신의 적극적인 행동이 당신에게 주어진 이 운을 좀더 사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이제는 예쁘게 차려입고 혹은 멋지게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당신의 사랑이 올겨울 기다리고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이번 분은 올겨울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요? 제가 세 장의 카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외면부터 무의식까지 천천히 알아봤어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분은요, 나에게 옛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쁜 인연 말고요. 내 가슴속에 어딘가 그리워지는 어떤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런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다.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겠다. 혹은 짝사랑했던 사람이라도 먼 옛날 내가 한 번쯤 생각해본 그런 사람을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낯설면서도 왠지 이 사람이 익숙해요. 내가 아는 누군가를 닮았는데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데요. 이 똑똑하다는 게 여러 가지 면의 똑똑함이 있죠. 이 사람은 대단히 창의적인 사람이고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많고 보기만 해도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성질이 좀 급하거든요. 이 분은 늘 머리가 팽팽 놀고 있어서 거기서 뭘 해야 될지 종종 모르고는 해요. 이거 해야지 생각하다가 더 멋진 생각이 나서 막 여기저기 다니고 좀 에너제틱하고 활발하면서 그렇지만 남들과 다른 걸볼수 있는 사람. 때로는 떨어진 꽃한 송이에서 꽃이 떨어졌네라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주 평범한 데이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데요. 게 휴식인데요. 이것은 무의식 중에서도 나를 생각하는 아주 깊은 무의식에 가는데 이 사람은 나를 휴식처럼 여기고 있다고 해요. 아, 잠깐 쉬어가고 싶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당신을 보면 드는 생각이 여기서 쉬고 싶다, 당신과 함께 여기서 푹 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분이 사실은 아주 재빠른 분이기 때문에 조금 쉬다가 빨리 떠나려고 할수 있는데 이 사람의 걸음에 따라서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좀더 멀리 함께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카드 세장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혹시 많이 우울하신가요? 어쩌면 올겨울 나는 조금은 우울할지도 모르겠어요. 달 카드가 나온 걸 보면요. 내가 너무 답답해요. 가만히 있는데도 슬프고요. 이 감정을 공유하려고 해도 뇌 안에 이 슬픈 감정의 덩어리들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슬픔이 내 안에서 자꾸자꾸 굴러갑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해결해줄 어떤 오지라퍼가 등장하네요. <웃음> 이분은 굉장히 반짝반짝한 사람이라고 했죠 당신이 아주 우울해하고 있을 때난 사실 밖에도 별로 안 나가고 싶고 집에만 있고 싶은데 자꾸 괜찮게 나가자고 하고 그리고 혹은 억지로 나간 장소. 친구들이 하도 나오라고 너 집에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하도 이야기를 해서 나간 장소에 이 사람이 짜잔 하고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밖으로 나가게 만들겠죠. 이런 나는 그게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울과 슬픔이 그곳으로 인해 극복이 된다. 내가 기뻐하는 얼굴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우울할 때 나타나 나에게 끊임없이 만나서고 귀찮게 구는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 우울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도 계속 나가본다면 거기서 훌륭한 성과가 나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과 나의 인연은 무엇일지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천사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법사 카드와 비슷해요. 성격 진짜 급하시고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항상 아이디어가 핑핑 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용기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간다면 굉장히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분은요 연구원이나 좀 정적인 직업보다는 장사 같은 것을 하실 수도 있고 자영업이 아니더라도 좀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의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지금 나의 빈 마음들을 많이 채워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올겨울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나 많은 카드로 알아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내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만날 수 기회가 있,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나셔야 이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특히 우리 이번 분의 마음속에 우울이 보여요. 우울할 때 나가기 힘들죠. 저도 집 밖으로 나가기 싫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밖으로 나가야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어서는 안 되시고요. 약속을 잡아서 억지로라도 조금씩 조금씩 나가보세요. 그렇다면 아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분은 올겨울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그 사람 가장 만날 확률이 높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세 장의 카드로 알아봤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외면이 조금 이국적으로 생겼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다른 나라 사람 같은 느낌도 있고 좀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눈도 좀 크고 이목구비가큰 느낌이라든지 먼 여행지에서 만났던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는 아주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어떻게 보면 좀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의 외모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이 자비로움이에요. 이 사람은요, 오픈암이라고 아주 이렇게 두 손으로 쫙 펼친 채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네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것을 자신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3번분에게도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수 있는 요즘 세상에 잘 없는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무의식 카드인데요. 무의식 중에서도 나를 향한 무의식 카드입니다. 여태까지 만나던 사람과 아주 다른 사람이다.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는 게 보이네요. 이분은요. 3번분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선뜻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3번분의 벽이 높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나를 좀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올겨울 드디어 기회가 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당신을 여태까지 만났던 어떤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서 줄을 끊고 나에게 오기를 조금 기다려보긴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 상황들을 세 장의 카드로 그려드릴게요. 보시면 나에게 계획이 많아요. 요새 할 일도 많고 사랑에 대한 생각도 많고 주택에 대한 생각도 많고 여러가지 고민들이 나에게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어깨 위에 놓인 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나 힘이 드니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런데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이 곧 사라진다고 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요. 여기까지만 보면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구나 싶지만 제 생각에 아마 그 사람은 이쯤부터 나타났을 거예요. 내가 여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옆에서 조언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계획들이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고 해요. 괜찮아. 더 멋진 세상이 있잖아. 라고 내가 새로운 세상으로 갈수 있도록 이 아픔을 완결지을 수 있도록 내 곁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내가 힘들 때 정말 심적으로 좀 어려울 때 올겨울 내가 정말 힘들 때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평소에는 약간 내 타입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가슴에 들어올 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인연인지 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전사의 카드에는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여기서도 나오네요. 이 사람은 참 섬세하고 관대하고 따스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카드가 무엇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주 믿을만한 사람이다.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요 내가 신뢰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스쳐가는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꽤 중요한 사람이고요. 만약 이 사람을 만났다가 다시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왔을 때이 사람은 거기서 내가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올겨울에는 내 취향이 약간은 아니더라도 조금 다르더라도 이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당신도 거기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나 많은 카드를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아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너무 밀쳐내지 마세요. 나의 탑을 조금만 낮춰도 좋다. 그 사람은 믿어도 좋다. 내 사랑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올겨울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게 될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3장의 카드에 담아봤어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 딱 하고 떠오르냐면 사실 이목구비가 엄청나게 또렷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정위치에 딱딱딱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외꺼풀에 균형이 잘 잡힌 얼굴, 눈, 코, 입이 정말 완벽한 위치에 들어가 있어서 이목구비 자체는 하나하나로 보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첫눈에 보면 깔끔하고 괜찮다는 인상을 주죠. 그런 굉장히 깔끔한 어떤 사람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요. 굉장히 약간 완벽주의자 기질이 좀 있어요. 계획을 항상 세우고요. 무얼 하기 전에 언제나 계획을 짜고 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해내는 끈기도 있고요. 만만한 사람은 아닌데 스스로에게만 이 잣대를 들이밀기 때문에 내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두 카드에서 드는 느낌은 역시 이 사람 좀 완벽주의자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약간 힘들어하는 타입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카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카드예요 이 사람은요 연애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능숙한 사람이에요. 경험이 많고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잘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어? 바람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편안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완벽주의자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스스로 준비해오는 게 있고요. 자기가 여성 혹은 남성에게 어떻게 맞춰줘야 할지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남자 여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계속 리드해야 해서 너무 힘든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나는 무얼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그 상황들을 세 장의 카드로 그려봤어요. 내가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때라고 하네요. 올겨울 내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혹은 내가 하던 일을 아주 크게 벌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여기저기에 자문을 구하러 다닙니다. 어쩌면 장사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 가게를 여는 것처럼 말이죠. 혹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있어서 당연히 함부로 할수 없으니 여기저기에 이렇게 물으러 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딱 하고 해답을 제시해준다고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요 계획을 참잘 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다른 사람의 계획을 봐줄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지랖이 크게 넓지 않아서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니 너도 완벽해져라 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무언가를 물어보려 다닐 때, 멘토를 구하러 다닐 때, 무언가 배우러 다닐 때 내가 질문하고 싶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주는 누군가가 올겨울 나에게 있어 사랑을 할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니 눈여겨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사랑과 나의 인연은 무엇일지, 서로에게 의미는 무엇일지 전사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천사가 이렇게 말하네요. 두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 온기를 주는 사람이다. 그런 인연이다. 이 사람도 아주 완벽주의자지만 내면에 지팡이가 있다는 것은 아주 따스한 열정 같은 것을 그리워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나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때로 주위를 따스한 공기로 가득 채워야 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로 채워야 하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면서 그걸 느낄 것 같아요. 어쩌면 조각이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래서요 이분하고는 전에 하지 않았던 아주 편안한 데이트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이 이것저것 계획을 짜서 뭘 하자 뭘 하자 저것도 해야 하고 요것도 해야 되고 때로 이렇게 피로하게 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계획 대신 아주 편안한 계획 오히려 계획을 짜지 않고 그냥 푹쉴수 있는 무언가를 제안하면 이 사람도 처음에는 답답했다가 금방 마음이 가라앉고 내 마음 또한 치유될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나 많은 카드로 오늘 올겨울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들 나에게 주어진 운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더 올라가고요. 내가 이 운을 온전히 잡을 수 있어요. 어떤 새롭게 시작하는 계획,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일꼭잘 되길 바라면서요. 예쁜 사랑하시고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사실 처음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이게 무슨 광고지? 라고 말이죠. 사실은 제 책을 제가 광고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이 여러 번 커뮤니티라에서 인 말씀드렸던 제가 그동안 작업해오던 책이에요. 이 체내, 책의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두가 가슴 속에 그리워하는 반려동물들이 있죠? 저에게도 있어요. 아직도 15살짜리 제 무지개다리를 건넌 강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물론 10살짜리 노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만약 아주 외로운 아이에게 무지개다리를 건너 이 동물 친구들이 오면 어떻게 될까? 가실 이 책의 기본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무지개다리를 인간 세상과 애니멀랜드와 잇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그 안에서 모험을 하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분들도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이벤트와 함께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서 열심히 책을 낼수 있었다고 조금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도 사실은 있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벤트 공지해드릴게요. 이 책과 개인 상담을 함께 해드리려고 해요. 개인 상담은 간단한 쓰리카드 리딩으로 봐드리나 약간은 특별한 방법으로 봐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편지 받은 지꽤 오래되셨죠? 저도 그런데요. 얼마 전에 오래전에 보관해둔 편지를 보니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나 가톡 상담이 아닌 편지로 순글씨로 상담을 한장 전해드리면 좀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끈따끈 힘이 날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총 다섯 분에게 리딩이 책과 함께 편지로 전달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섬세하게 타로 리딩을 다섯 분에게 편지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벤트 참여 방식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타로 이벤트 gmail.com으로 아래의 양식대로 메일로 보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양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댓글 양식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참여합니다. 메일을 보낸 아이디로 이벤트 신청했어요.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일 양식을 볼게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목은요. 이벤트 참여합니다. 느낌표하고 아이디 이름을 써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디 이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화면에 보이는 요거. 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1번 인증샷 나만 아는 언니 채널을 구독하고 구독과 화면을 캡처해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묻고 싶은 질문이죠. 타로카드 리딩을 받고 싶은 내용 질문을 써주세요. 자세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내 남자 여자친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요? 헤어진 그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적어주시고 사연을 밑에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벤트를 메일로, 특히 질문 내용은 메일로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적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요 내밀한 이야기들은 메일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 작성하셔서 이벤트 타로 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로 이벤트 참여했다고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이 이벤트 당첨은 11월 25일 영상으로 추첨 과정을 포함해서 알려드릴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채널 열고 처음 여는 이벤트라 제가 조금 미숙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섯 분을 뽑아서 아주 좋은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요 항상 행복하세요